이제 지방이를 넣어볼까. 가슴에 세, 허벅지에 두, 팔뚝에 하나. 어, 왜? 이래? 팔뚝 어떻게 이거? 음, 타고난 팔뚝 지방이 당신 잘못이 아니다. 네. 365 MC. 아 어디서 본것 같은데. <웃음>